안녕하세요. 이티제월드입니다. 7월 29일 이티제월드의 생일이자 회사 퇴사일이었습니다. 보통 퇴사를 하면 모든 굴레를 훌훌벗고 날아가거나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텐데 저의 경우 후자에 속했습니다. 왜냐하면 유튜브를 시작한게 전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나온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. 그동안 전 직장에 다니면서 유튜브를 부업으로 삼았었는데 당분간은 유튜브에 전념할 시간이 생겼습니다. 유튜브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북을 e 제작할 계획입니다. 제 채널을 통해 잘 몰랐던 이티즈 유형을 제대로 알게 됐고, 이티즈와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어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. 혹시 제작을 원하는 컨텐츠 소재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Je Young Sang Yul Tong Ha ISTJ Yu I Honin Shin Go Hashi Gil Gi One Had n a d a ISTJ World Membership A Gide Hashi Mayan Secret y i Young Sang Bon In Dung Fan y i Young Sang Vlog ASMR Dung Total n e g a g i Benefit Yul New Lil Su It Sub n a d a b Uchuk Sang 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 Se Yor